잘랄라수이잘랄 브라더스 어 야, 예아오 5월 3일에 첫 방송되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트랄랄라 브라더스에는 미스터 트로트 탑7과 송민준, 윤준혁 등 화제의 참가자들이 출연해 공개 전부터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머리를 쓰는 트로즈 쇼부터 트롯브라더스 멤버들의 자존심이 걸린 몸게임과 고막을 녹이는 고품격 무대까지 트랄랄라 브라더스를 기다려온 시청자들을 위해 트롯브라더스의 넘치는 흥을 안방까지 전달해준다고 합니다. 랄랄랄라랄라수랄라 브라더스 예? 어려데 벌써 어려워? 랄랄라 저희는 나이슈퍼개가 딱이야. 노래 맞추어.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밖 책임질. 슈퍼슈야 오늘부터 우린 창이야.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어. 만만 보고 있어요 안 만만. 고도 5월 3일 수요일 밤 10시. 트랄라드로더스 약속. 우리 집으로. 올라트를 준비했지? 트로트로 라랄라 5월 3일 수요일 밤 10시! 트랄랄라, 드로더스 트롯을... 약속. 우리 집으로. 몰라? 그럴 준비. 트로트로, 랄랄라. <놀람>